이렇게 보시면 마무리 멘트 했는데 갑자기 뭐 머리 보여주죠? 비하인드로 쓰면 되지 <웃음> 비하인드 쓸거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웃음> 언니 토크 항상 체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지그림이 왔다 갔다 <웃음> 빨리 다음 얘기를 빨리 너무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해서 치을걸딱 <웃음> 삼키고 이야기가 1,2,3 있으면 갑자기 3아 상... 얘기를 해요. 응, 응. 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다고 순간이 드는 순간 거야. 그럼, 다시 아, 근데 <웃음> 2, 아 근데 일을 얘기하다가 2, 을 얘기하다가. 아 근데 일로 넘어가. <웃음> 아 맞아. 왜왜 어. 왜 그런 버릇이 생겼을까?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네, 말할 때도 어순이 다른데 문장 얘기하다가도 그게 많고. 아여 너무 맛있었어요. 아 오늘 한녀랑 <웃음> 그 편집할 때어떻게 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편집하는 건가? 그 순서로 다시 맞춰가지고 그니까 러 중복되는 얘기를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아 저도 한 번쯤은 윤대님 토크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대도님은 토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엄청 많잖아요 어, 어. 대도님 거보단 좀덜 빡시지 않아요? 그런데 응. 우리가 무슨 소리 하냐고 언니는 자막을 <웃음> 새로 넣어야 된다고 언니는 얘기하면 은 <웃음> 다시 정리해서 그걸 자막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웃음> 요리 랜덤 요리 15분 요리 대결 어, 어, 어. 그냥 그러니까 언니 요리 이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요리 제목은 뭔가요? 이름은 뭔가요? 음.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놀아요 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놀아요 우리도, 음. 함께도, 음. 모두도 다 같은 말 아니야? 그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진짜 웃긴 게 있었는데 그 치즈케이크 나름팔근님이 자막을 정리해서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와 그때 우리끼리 회사에서 엄청 웃었는데 저런 말을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말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나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먹어본 치즈케이크 이렇게 많이 먹어본 처음 날이에요나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먹어본 치즈케이크 이렇게 많이 먹어본 처음 날이에요 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다가 보시다가 어순 이상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한, 그 뭐야,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음. 댓글로 쓴게더 웃긴 거 같아 음. 그리고 우리 것보다. 막 그런 것도 있어 언니 막 가끔 얘기하다가 자기가 좀 약간 흥분한 게 있으면 목소리 뒤집어지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언니가 목소리 크게 잘못 내잖아요 맞아 이게 음이 어. 넘어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막, 뭔가, 이제, 위험할 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지르면 막, 아 되는 거지. 음. 소리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대준님한테 얘기했더니,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웃음> 어, 진짜 금. <큰. 웃음> <얘 좀, 이렇게 웃음> 진짜, 진짜 크다. 아까 거보다 훨씬 크다. <웃음> 아래니까,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정권의 의미니까. 어, 어. 여기서 낼수 있는 거야 어.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그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아, 도와주세요. 거기 지나가는 주황색 우리 보신 분,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 그럴 때는 저처럼 안 올라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 세요. 막그마네요. <웃음> 진짜 보면 어떡해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끝났어요. <웃음> 끝났어요. 뿅. <웃음>